상단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제품코드 거래처 제품 납품 내역 테이블을 더블클릭해서 추가해주시고 창닫기를 해주겠습니다. 조인이 제품코드끼리 거래처 코드끼리 제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명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거래처명을 더블클릭 납품일자를 더블클릭하겠습니다. 납품수량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표시를 수량으로 할 거기 때문에 수량 콜론을 해주시면 납품 수량이 수량으로 표시가 됩니다.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개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개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면 납품 수량 앞뒤로 자동으로 대가로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납품 월이 짝수인 다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납품일자를 다시 한번 더 더블 클릭해 주시고 납품월이 짝수인 달만 나타낼 거기 때문에 납품일자에 월만 먼저 뽑아내겠습니다. month 가로 열어 주시고 납품일자에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를 치시면 expr1이라고 자동으로 뜹니다. 화면에 나타낼 필드명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여기를 표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이제 납품일자에서 월은 뽑아냈고 이제 d 에다가 mod2라고 해주시면 납품일자의 월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조건란에서 0이라고 적어주시면 납품일자의 월이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값만 표현이 됩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단추를 클릭하시고 납품일자를 보시면 전부 짝수월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커넥터인 것만 표시하고 싶으니까 디자인 보기에서 조건을 주겠습니다. 제품명이 커넥터이기 때문에 커넥터를 적어주겠습니다. 엔터치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생성이 됩니다. 실행을 누르시면 커넥터이고 납품일자의 월이 짝수월인 것만 추출이 됩니다. 이제 EXPR1이 나왔는데 디자인 보기에서 체크를 해제해야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주시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아 주겠습니다. 예를 클릭해 주시고 커넥터 납부라고 적어 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쿼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 테이블은 사원 테이블과 부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표시해 주시고 창을 닫아 주겠습니다. 성별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부서 이름 인원수는 부서의 성별 인원수를 표시하는 거죠. 기본키가 있는 값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사원을 더블클릭해 보면 사원의 빈 내용은 없이 전부 다 내용이 꽉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부터 근문년수까지 그 어떤 값을 사용해도 모두 똑같은 인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게 기본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본키로 설정된 4번을 선택하는게 좋은 습관입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4번을 더블클릭해서 인원수를 구하겠습니다. 인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상단의 디자인, 요약을 클릭하겠습니다. 묶는 방법에서 개수를 해주시면 인원수가 됩니다. 필드명을 4번이 아니라 인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 콜론을 해주겠습니다. 옆에 칸에 수당을 적어줄 건데 수당 콜론을 해주시고 수식을 if문으로 작성하겠습니다. I, if 가로 열어주시고 성별을 적어주시고 는 쌍따옴표 f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콤마 인원수 곱하기 200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인원수는 여기에 있는 인원수를 말합니다. 그 다음 콤마 f가 아니면 인원수 곱하기 4, 0, 0, 0, 0을 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내용이 맞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확인을 누르시고 값을 보시면 수당이 제대로 구해지는데 인원수를 매번 물어보기 때문에 묶는 방법을 식으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을 누르면 인원수를 물어보지 않게 됩니다. 부서 이름의 일부를 입력으로 지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디자인 보기에서 부서 이름의 조건난을 클릭하시고 대가로에 묶어서 표현을 하면 맥의 변수가 됩니다. 부서 이름의 일부를 입력을 대가로에 묶어서 적어주시고 앞뒤로 와일드 카드인 별을 찍어주시면 부서 이름의 일부 값을 입력하고 앞뒤로 어떤 글자가 오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엔터를 쳐주시면 자동으로 라이크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별과 매개 변수를 n 드 연산자로 묶어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쌍따옴표 한칸 띄우시고 n 드 연산자 한칸 띄우시고 and 연산자 쌍따옴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개변수로 어떤 값을 부서를 만약에 관리라는 이름을 입력하면 이 자리에 관리라는 값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뒤로 어떤 이름이 오든 관리가 포함된 부서 이름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부서 이름의 일부를 입력하라는 매개변수 입력창이 뜨죠. 이제 여기에 저희들이 관리라고 쓰면 관리부가 뜨겠죠. 확인. 그러면 관리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겠습니다. 예. 부서별 성별 연수를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커리 마법사에서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테이블은 부서 테이블을 선택해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부서 이름이 맨 왼쪽에 있기 때문에 부서 이름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이제 열머리 글은 그림의 상단에 보시면 2년, 3년, 4년이라고 해서 근무 년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 년수가 없기 때문에 부서 테이블을 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시 D로 가겠습니다. 부서 테이블이 아니니까 사원 테이블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해주시고 그림의 맨 왼쪽에 보시면 부서 이름이 있으니까 부서 이름을 선택해야 되는데 부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원 테이블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쓸 수는 있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만들기 탭에 쿼리 디자인 부서와 사원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탭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부서 이름 그림에 보시면 합계 4번이라고 있기 때문에 4번을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근무년 수를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이제 보기를 눌러도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값이 없기 때문에 표현을 할수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실행을 눌러도 행머리글과 열머리글 값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탭에서 행머리글로 부서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 근무 년수를 열머리글로 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4번을 값으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눌러보시면 요약행의 그룹별 식 조건 등을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에서 값으로 지정한 필드나 식에 대해서 합계 또는 개수 같은 직계 함수를 지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는 값이니까 묶는 방법에서 4번에 저희가 합계를 누르시면 저희가 4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4번을 보시면 26,001번이 있고 26,002번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엄청나게 큰 숫자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합계를 구하면 안 되고 4번에 개수를 세야 4원이몇 명인지 4원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합계라고 적혀 있지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4원수를 구하죠. 이제 모두 된것 같으니까 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수에 맞는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근무 연수 뒤에 년을 붙이겠습니다. 엔드 연산자 쌍따옴표 년을 적어주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2년, 3년, 4년, 5년까지는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림을 보시면 인형과 부서 이름 사이에 합계 4번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4번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4번을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번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선택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행 머리글을 해 주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합계. 그리고 실행을 누르시면 4번의 합계가 실제 4번을 다 더해 버려서 엄청나게 큰 값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합계가 아니라 개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4원의 개수를 세면 4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원의 합계가 되겠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원수의 합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실행을 누르시면 두 명, 한 명, 두 명, 2명, 두 명이니까 총 일곱 명이 맞죠. 이제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디자인 보기에서 합 4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콜론을 적겠습니다. 실행을 눌러주시면 그림과 똑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아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예, 쿼리 이름은 부서별 근무 년수별 인원수로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들기에서 쿼리 마법사 불일치 검색 커리 마법사를 선택하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품 납품 내역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테이블의 자료를 추출하는 쿼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모든 자료가 들어 있는 건 거래처 테이블이니까 거래처 테이블을 선택해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납품 내역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처 코드로 연결이 되어 있죠. 다음 결과에는 거래처 코드 지역 대표자를 보고 싶습니다. 포함시켜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퀄리 이름은 납품하지 않은 거래처로 해주시고 디자인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래처명을 지역이라는 필드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역을 쓰시고 콜론을 하겠습니다. left 가로 여시고 맨 뒤에 콤마 글자 수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첫번째 공백이 나오기 전까지가 지역명이기 때문에 인스트링을 적겠습니다. 가로 여시고 거래처명, 콤마, 쌍따옴표 한칸 띄우시고 쌍따옴표 하면 공백의 위치값이 나옵니다. 이제 가로를 닫으시고 공백의 앞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적으시면 공백의 앞자리까지 가져옵니다. 이제 가로를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시면 지역콜론 레프트 가로 여시고 거래처명에서 글자 수를 가져올건데 인스트링으로 거래처명의 첫번째 공백의 위치를 가져와서 하나를 빼줘서 공백 앞자리까지의 글자 수를 적어줄겁니다. 이제 엔터 쳐주시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지역명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이제 내용을 보시면 i s n u l l 사용했습니다. 근데 notIn 예약어를 사용해서 SQL문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i s n u l l 지워주시고 조건란에 notIn을 적어주시고 가로를 열겠습니다. 셀렉트문을 적어주시고 한칸 띄워주신 다음에 필드 명을 적거나 별을 적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이때까지 셀렉트 문을 쓰면 보통 별을 많이 썼습니다. 별의 뜻은 모든 필드 명을 다 가져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거래처 테이블을 쓴다면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대표자 이렇게 세개의 필드를 다 가져올 때 별을 썼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거래처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하면 되니까 별을 쓰지 말고 거래처 코드를 쓰겠습니다. 칸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테이블이나 필드명을 적기 위해서 프롬을 적겠습니다. 한칸 띄워주시고 거래처 코드는 거래처 테이블에 있기 때문에 거래처를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준 다음에 실행을 누르시면 아무런 값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처 코드에는 모든 거래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빠진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납품 내역 테이블에도 거래처 코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테이블명을 제품 납품 내역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누르시면 여전히 아무 값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하는 대상이 제품 납품 내역 테이블이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는 테이블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품 납품 내역이 아니라 거래처 테이블과 제품 납품 내역 테이블을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실행을 해주시면 정확한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 조건만 다르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컨트롤 X로 잘라내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거래처 코드만 마우스 오른쪽 잘라내기 해서 이렇게 만드셔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처럼 여기를 표시 안함으로 하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줄여서 쓰셔도 됩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결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창을 닫아주시고 예를 해주겠습니다. 비어있는 자료만 조회하는 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쿼리 디자인을 클릭해 주시고 제품 납품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창을 닫아 주시고 창의 크기를 키워 주신 다음에 모든 필드를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접수번호부터 납품일자까지 하나씩 더블 클릭을 해 주겠습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겠습니다. 이제 모든 필드가 들어오게 됐는데,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란에 너을 적어주시고 엔터치시면 자동으로 isNull이 됩니다. 납품 수량, 필드나 납품 일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고가 아니죠. 이고면 같은 줄에 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나는 다른 줄이죠. 그래서 또는 이라는 줄에다가 너를 적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납품 수량이 너이거나 납품 일자가 너인 자료값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행을 클릭해주시면 납품 수량이 비어있거나 납품일자가 비어있는 자료만 추출이 됩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얘를 눌러주신 다음 커리 이름은 비어있는 자료라고 해주시고 확인을 해주겠습니다. 삭제 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를 누르시고 커리 디자인을 누르겠습니다. 하절기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방코트, 롱코트, 가죽잠바, 부츠 제품을 삭제하는 삭제컬이기 때문에 제품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조건에서 in 을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열고 제품명을 적어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쌍다운표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in 가로 여시고 반코트, 롱코트, 가죽 잠바, 부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상단의 디자인에서 삭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절기 제품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절기에 방코트, 롱코트, 가죽잠바, 부츠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을 닫고 쿼리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닫기 예를 눌러서 커리 이름을 삭제로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삭제 커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할 건지 물어봅니다. 예를 누르시고 총4개 행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예를 누르시고 하절기 제품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제는 하단에 있었던 반코트, 롱코트, 가죽잠바, 중간쯤에 있었던 부츠가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 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커리 디자인, 하저기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닫기를 하겠습니다. 판매 단가에할인율 5%를 적용하는 수정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판매 단가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상단에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업데이트란이 생깁니다. 업데이트란에 수식을 적어주겠습니다. 판매단가 빼기 가로 여시고 판매단가 곱하기 5%이기 때문에 0.05 적어주시면 됩니다.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시면 입력한 식이 유효하지 않다는 창이 뜹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판매단가의 앞뒤에 대가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쳐주시고 실행을 누르시면 12행을 고친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예를 누르시면 하절기 제품의 가격이 5% 할인된 가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예를 해주시고 커리 이름은 수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실행해주시고 두번 실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커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에 만들기 커리 디자인을 눌러주시고 추가 동절기 제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창을 닫겠습니다. 제품 코드, 제품명, 생산원가, 단가를 더블 클릭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상단에 추가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은 추가할 테이블이 동절기 제품 테이블이기 때문에 동절기 제품을 선택해 줍니다. 동절기 제품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에 제품 코드 제품명 생산 원가는 자동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동절기 제품 테이블을 열어 보시면 판매 단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 코드, 가죽 코드, 세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근데 판매 단가가 이름이 다르니까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판매 단가로 바꿔 주겠습니다. 그럼 단가가 판매 단가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디자인에서 실행을 눌러주겠습니다. 얘를 눌러서 추가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동절기 제품에 모피, 가죽, 세무 이렇게 세개가 있었는데 양가죽과 앙고라 두개가 추가됐습니다. 추가 동절기 제품을 보시면 양가죽 코트와 앙고라 두개가 있죠. 잘 추가가 됐으니까 창을 닫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예. 쿼리 이름은 동절기 제품 추가라고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